구독!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교환하기 와나 진짜 드디어 이거 교환한다 그래서 갑자기 혼란 뜨면 이분으로 간다 오늘 샤인 한번 보자 딱 12시 지나자말잔데자여기에서 진짜로 제발 혼란 탑 100이야 가자 와, 제발 불꽃! 불꽃! 나이스! 누구야! 혼란 아닌데? 덕배! 아닌데? 누구야? 토마스 밀러야? 아, 와... 진짜 토마스 밀러 85은 좀뭐만한거 아니냐? 와... 진짜 최고... 미치... 와... 좀 많이 밑에 걸렸네 거의 끄트머리 쯤에 걸린거 같은데 와와 와, 진짜 덕배같은거라 도 걸렸으면 이거 진짜 무조건인데 와 80억이 걸린다고? 진짜 제일 끄트머리 걸린거 같은데 아왜 하필 저런게 걸리냐아 We come.